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모 꼬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해 기념으로 해달 구름 별까지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해부터 접을 겁니다. 주황색이 뒤로 가게 해서 대각선으로 두번 접어주세요 내 꼭지 점이 가운 데로 오 도록 방석 접 기를 해 주세요. 다음, 한 부분을 적당한만큼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다음 자 다음 이쪽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접지 말고 조금 남겨서 밑으로 내려 접어주세요. 여기에 조금 남겨져 있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조금 남겨 접어주세요 자 다음 다시 이 부분을 적당만큼 올려 접으면 은 여기 접는 데 이렇게 면으로 되어있는 선이선 선 중심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간단한 해 접기가 완성입니다 해 두개는 여기 다음 겨울철에 많이 보이는 구름 자 우선 색종이 흰색 부분이 뒤로 가게 해서 가로로 밑으로 접어주세요 자 다음 이왼쪽부분을 비스듬히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 여이 밑에 이부분을 비스듬히 올려 접어주세요. 다음에 남은 하나, 둘, 셋, 넷. 이 뾰족한 꼭지점을 안으로 넣어서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구름도 완성입니다. 다음. 소승 땡인지 금음 딸인지 모를 다를 접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노란색이 뒤로 가게 해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다음 왼쪽 오른쪽 양쪽 부분만 가운데로 맞춰 접어주세요 자 다음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뒤로 접어서 이렇게 해서 적당한 만큼 아래로 접어주세요. 자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은 겁니다. 다음 가운데 아까 접었던 주름으로 이렇게 넘겨 접어주세요. 다음 여기에서부터 어려웁니다이두 부분을 잡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를 눌러 접어줍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와 이렇게 선이 이어지게 알맞게 접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 부분을 두겹 동시에 뒤로 접어서 피고, 이틈 사이로 이거와 이것을 안쪽으로 넣어 접어주세요. 이아랫 부분도 똑같이 하면은 금음절 완성입니다. 다음. 별을 접어 보겠습니다. 우선 노란색이 밑으로 가게 해서 대각선으로 두번 접어 주세요. 뒤집어서 가로 세로로 접어주세요. 다음 뒤집어서 이 가운데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을 일단 위로 하고 아까 접었던 삼 대각선 선 그대로 눌러서 삼각주머니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이 부분을 올려서 이선 그대로 잡고 안쪽으로 눌러서 삼각주머니를 완성시켰습니다. 다음, 이 면이 아까 접었던 가운데 주름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에 뒤집어서 똑같이 오른쪽이 가운데 누르면 오도록 접어주세요 다음 한쪽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접어줍니다 원래 이렇게 됐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동시에 이렇게 해서 접은겁니다 다음 이 가운데 주름 그대로 안쪽으로 접고 다음에 이 부분이 비스듬하게 올려서 접는데 이제 이렇게 세웠다고 가정하면 은 이렇게 반듯하게 되도록 접어주세요 다음, 이 부분을 그대로 위로 접어주세요. 다음, 이 부분을 이렇게 접고 아까 접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접고 밑에 부분을 올려 접으면 은별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구름 다 완성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